안녕하세요 이엘입니다. 네 이번에는 멜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있었던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도착을 하면요, 여러 가지 만들 것들이 있어요. 이제 호주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적은 다 여러 가지지만. 일을 안할순 없잖아요 돈을 뭐 이만큼 가져와서 그냥 나는 즐기고 1년동안 즐기고 가겠다 2년동안 즐기고 가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보통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핸드폰 개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 은행 계좌 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하려면 TFN 넘버가 필요해요. TFN 넘버는 인터넷으로 어,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다 되셨다면 이제 어, 호주를 즐기시면 됩니다. 일을 하실 분들은 일을 하시면 되고요. 여행을 하실 분들은 여행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면 되는데 일단. 아 저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있다가 농장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멜번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번에는 말을 좀볼 수가 있어요. 멜번이 시티잖아요. 근데 말이 다녀요. 정말 재밌습니다. 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좀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왜 말을 타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음, 투어를 시켜주는 어, 말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35번 트램이라는 건데요. 35번 트램이 무료 트램이에요. 멜버니 교통편이 좀 비싼데 35번 트램이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갑니다. 이 35번 트램이 요 좋은 게 뭐냐면 멜버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곳을 동그랗게 돌아 줍니다 그래서 저는 35번 트램을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아주 유용합니다 꼭 타보세요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어, 고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오래된 트램이긴 한데 신식 트램 들도 있어요 근데 35번 트램은 조금 오래된 트램이다 멜번 시내 중심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갈수 있어요. 카지노. 하지만 빠지진 마세요. 제 친구가 카지노에 빠졌다가 신세를 망쳤습니다. 네. 어찌됐든 카지노가 있습니다. 어 카지노에 한 7시 정도 되면 시간마다, 정각 시간대마다 7시, 8시, 9시 이 시간대마다 폭죽을 터뜨려주거든요. 바로 이렇게. 오또야 다시 되네야 예스 예스 오 가스가 많아 가스가 <웃음> 그밥 <그냥> 나오니까 너무 <웃음> 이제 <웃음> <S> <오>. <S> 어, <웃음> 세인트 킬라비치인데요. 어, 여기서 펭귄을 볼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요, 펭귄들이, 야생 펭귄들이 나와요. 근데 큰 펭귄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이만한! 이만한 펭귄들이 삽니다 야생 펭귄이에요 그냥 가시면 볼수 있어요 한번 진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트램을 타시고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램에서 내렸는데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그 이렇게 뻥 트인 어, 그런 하우스 시티와는 또 다른 어떤 하우스의 그 동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어, 호주에서 유명한 피시 앤 칩스를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나무도 참 아름다워서 예뻐서 이제 찍었고요. 구경하면서 또 여러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즐겁게 드디어 세인트 킬다 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낭만적여 보여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호주의 갈매기? 이건 갈매기 같은데 오 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하 해가지고 그래서 또 찍어봤습니다. 세인트 킬다 비치의 옆쪽 맨 끝으로 가시면 어, 펭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 이곳이 이제 펭귄이 나오는 곳인데 기다리면서 시간이 너무 이제 이르게 가서 어,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사진을 좀 찍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면서 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펭귄 이 나올 시간이 됐어요. 펭귄 이 나올 시간이 되면 어두워지면요 펭귄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 작은 펭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죠? 아, 거기 관리자가 있는데요. 카메라에 후레쉬를 켜지 말라 그래요. 안 보이니 안 보이니까 후레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꼭안 터지게끔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 저렇게 이제 빨갛게 불을 켜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가끔 가끔 불을 밝혀주냐면요, 빛을 많이 보면요 실명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빛도 하얀게 아니라 불구스름한그 빛을 쓴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구경해보시죠. <웃음> 바다에서 좀 쉬면서 별도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꼭 세인트킬다비치 꼭 구경해보러 가세요. 그냥 트램 한번 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어, 제가 생활한 농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